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걱 정하 는 일이 세상 에많 은, 중속에 근심 밖에 걱정 을시 험하 여도 옵.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처음 안녕 <목소리> <목소리>